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계 설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죠?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 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링에다가 시험에서 주어진 밀도 값을 곱해서 질량을 구하는 부분, 그렇게 구한 질량을 표자란에 비고란에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기사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죠?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이 질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3D 모델링 툴로 인벤트를 선택했을 때, 인벤트에서 질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본 밀도, 시험에서 주어진 기본 밀도 값이 7.85g p e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툴에 다큐멘트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스의 기본 단위를 그 g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아이프라프티 속성에서 매스값 있죠 매스값이다 매스값이 진빌도가 1일때는 가정하에서 매스값이 매스 나온 거니까 매스값이 다가 7.85 있죠 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곱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어, 자주 사용하는 재질이 있다 그렇죠? 어떻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 말고 우리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질이 있다라는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미리 정리해 놓고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드레인 머티리얼 을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재질을 정의한 다음에 그 재질을 입히면 굳이 계산기 가지고 뚜들기지 않아도 뭐가 나온다 매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자, 인벤트에서요. 일단 단위는 미리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뉴 하신 다음에 여기 매트릭으로 스탠드 하던 밀리미터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탭에서 요거 누르셔 가지고 만약 밀리미터 is로 바꿨다 그러면 아니면 툴의 애플리케이션 에서음 파일이 있죠 여기 컴퓨터 디폴트 템플릿 있죠 밀리미터로 바꿨다 그러면 음 getting Start 요거 있죠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예뉴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요뉴 누르셔 가지고 위에거 있죠 요 템플릿 누르면 요게 이제 밀리미터로 변경이 되어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크리에이트 하죠 그런 다음에 어,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셔도 되고 익스트루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로 들어오죠 S키 단축키 S키입니다 2D 스케치는 S키 누르시고 면 잡고 자 렉탱글 안나 그리죠 네,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그렇죠? D하고 지수 기입할까요 여기를 100입니다 여기도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하나 기입하죠? 찍고요. 여기까지 가기 귀찮죠? 그렇죠? 자, 마우스 오른쪽 서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찍고, 찍고 D, 이렇게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 때도 S키에요. Yes 단축키 S yes, 하면 빠져나옵니다. 자, 더블클릭하면 적당한 크기가 되죠? 작게 해놓고 자, 익스루드 단축키가 뭐죠? 예, 이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빈 공간, 여기, 영역 있죠? 영역을 인식합니다. 자, 클릭하고요. 위로 백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스케치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V, 누르면, 어이 죄송합니다. 다른 단축키를 누른 모양이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비주빌리티,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보이게 할지 말지.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show extended named 하면 요런식으로 기본 뭐랄까요 어, 지수값도 적절히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설명드리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 단위 바꾼 다음에 i 아이프라 m 티 매스값에 밀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자 해보자. 일단 툴에 다큐멘트 세팅 있죠. 다크맨 세팅이라는 것은 현재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문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유닛, 메스가킬로그램 잡혀있죠. 그라우므로 변경하시고, 적용, 닫기.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아이프라프티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어디 아이프라프티 있죠? 여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피지컬, 눌러보죠. 물성치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웃음> 계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7.85라고 기입하면 참 좋은데, 여기 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밀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v 리하이로 하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윈도우 계산기 열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들어오겠죠. 곱하기 7.85 하면 그냥 6308.6525. 이런 식으로 매스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1일 때 이만큼이니까 7.85일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니까요 7.85를 곱해주면 매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 귀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서 자주 사용하는 재질을 등록해놓고 쓰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저, 머테리얼, 아니면 툴에 요거 머테리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세요. 자, 지금 쓰고 있는 게 제너럴, 기본 재질이 하나 있죠. 더블 클릭 해볼까요? 그러면 피지컬 정보가 보이는데, 어있습니까덴시티 값이 1로 잡혀있죠. 여기다 7.85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재질을 정의하실 수도 있겠죠. 자, 요 플러스 있죠.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름을 줄까요? 뭐, 학원 광고하면 하죠. 네. 신중앙. 예. 언더바, 머티어리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랑서 외형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렇죠? 외형 정보. 뭐, 컬러 색깔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저는 분홍색이 좋은데. 자, 이걸 할까요?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피지컬 정보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어, 기본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요런 뭐 기본적인 어떤 글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밑에 거 있죠. 아이소트로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질이 균등 재질이라는 가정에서 가는 겁니다. 자, 아이소트로피 등방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의 고유한 재료물 성치 예를 들면 탄성 개수 뭐 보아 수용비 등이 물질 내 모든 방향으로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등방성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등방성 물질이라고 한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지구상에, 지구상에 어, 물질은, 등방성인 물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등방성 물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방향에 따라 물성 개수의 변화가 미미한 등방성을 가정한 이상적인 경우다. 모든 물질이라는 게 불순물이라는 게 있고, 그죠 재질이라는 게 항상 균질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모든 미소입자의 크기, 형태, 배열방향, 분포 형태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르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맞죠? 그렇죠? 해석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시적 인 입장에서는 이런 성질들이, 맞죠? 그렇죠? 단일 재질일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나 어느 방향으로나 값이 같다 이런 가정하에서 가는 것이 바로 등방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어. 인멘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재질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아이스트로피오로 하겠습니다. 자, 영 모듈 값, 보이션비, 뭐, 그런 것이쭉 있죠. 자, 여기 밀도 값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스트렝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항복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해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단순 밀도는 량을 구하는 거니까 밀도 값만 중요한 거니까 실전파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하시고요. 하면 새로운 재질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만든 재질 있죠? 어딨나요? 예. 신중앙 어, 제제제제 제. 예, 여기 있죠? 예,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때 어, 떼깔 그리고 음, 물성치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아이 프라프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 프라프티 피지컬 이렇게 기본적으로 댄시가 2m로 와 있죠. 그리고 매스가 2m로 와 있는 겁니다. 아, 따로 계산기 두들기 필요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값을 어, 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질을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물성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기본 밀도를 해서 재질, 어, 어, 질량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시험에서 제시하는 7.85 재질 어, 밀도를 집어넣으셔고 곱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 밀도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매스값이 803이 나왔으니까 밀도가 7.85면 얼마냐 그러니까 7.85를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벤트에서 질량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